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정영석입니다. 해상보험법 제10강을 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시간도 어, 제2장 해상보험 계약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어, 지난 시간까지 계약의 성립, 보험기간, 피보험및 보험가액에 대해서 공부하였고 어, 이번 시간에는 중복보험과 책임분담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중복보험과 책임분담 원칙에 대해서는 그 개념과 승립요건 또효력에 대해서 효력을 중심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중복보험 즉 더블 인슈런스에 대해서 우리가 그 개념을 이해를 해야겠는데요. 중복보험이라는 것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를 대리하여 둘 이상의 보험계약이 동일한 어, 위험과 피보험이익의 전부 또는 그 일부에 대하여 체결되고 보험금액이 1906년 MIA에 서 허용하는 손해보상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중복보험이라고 합니다. 이때 피보험자는 중복보험에 의해서 초과보험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 원칙적으로는 중복보험이라는 것은 하나의 피보험이익에 대해서 둘 이상의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중복보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중복보험이 되더라도 전체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험 해상보험법이나 일반 손해보험법에서는 어, 흔히 중복보험이라고 하면 이러한 더블인슈러스, 즉 중복보험 상태이면서 동시에 어, 이들 보험 전체 두개세개 중복된 보험의 보험가액을, 보험 가액을 보험금액을 합했을 때 이 금액이 어, MIA에서 음, 허용하는 어, 보험가액을 초과했을 경우 우리가 중복보험이라고 이렇게 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은밀한 의미에서는 중복보험면서 동시에 초과보험이 되는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어, 정확하게 얘기하면 중복초과보험 Double and Over i n s u a n c e 를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어, 초과보험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계약급상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통상 어, 중복보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면 어, 중복초과보험이다 이렇게 이해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복보험은 초과보험의 한 형태로서 동일한 비보험이익과 동일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된 상태로 동시에 또는 순차로 여러 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험 금액의 합계가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어, 따라서, 어, 보험기간이 전부나 일부가 중복된 상태일 때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어, 중복보험이 되는 기간도 있고, 되지 않는 기간도 이렇게 섞여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 동시중복보험의 경우는 여러 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체결되는 경우 아주 전형적인 어, 중복보험, 초과, 중복초과보험을 얘기하고요. 이 시중복보험은 여러 개의 보험계약이 순차로 체결되었는데, 그 중에서 특정 기간에 걸쳐서 중복보험, 중복초과보험이 되는 경우를 얘기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 성립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중복보험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어, 다음과 같은 요건이 동시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이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각각 별개의 보험 계약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첫째, 피보험 이익이 동일해야 합니다. 보험의 목적이 동일한 경우에도 피보험 이익이 다르면 별개의 보험 계약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동일한 화물에 대하여 화주와 운송인이 각각 보험에 들 경우, 화주는 화물에 대한 소유의 이익 운송인은 화주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의 목적이 같더라도 피보험이익이 달라서 별개의 보험계약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동일한 피보험이익이라 하면 동일한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동일한 피보험자가 동일한 피보험이익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번째는 동일한 피보험이익을 가져야 되는데요. 이것은 보험사고와 피보험 위험이 같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 피보험이 이게 동일한 경우라 하더라도 여러 개의 보험계약에서 피보험 위험, 즉보험사고가 다른 경우에는 어, 별개의 보험계약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어, 여러 개의 보험계약에서 피보험 위험이 모두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손해의 원인이 된 피보험 위험이 여러 개의 보험계약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경우도 중복보험이 됩니다. 그래서 어, 보험 계약의 그 보상 내용이 각각 다르고 비보험이익이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해당되는 보험사고에 있어서는 비보험이익이비보험 위험과 비보험사고비보험이익이 모두 동일할 경우에는 중복보험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입니다. 어, 세 번째는 보험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어다 보험기간이 전체가 동일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 일부만이 공통되는 경우에도 중복보험이 될수 있습니다. 보험기간이 부분적으로 중복되는 경우는 중복되는 기간에 하나여 우리가 중복보험으로 보게 됩니다. 네번째 복수의 보험계약이 있습니다 동일한 피보험이입과 피보험위험에 대하여 보험자와 단일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에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단순 초과보험이 되는 것이 아니고 중복보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단순하게 보험가액을 초과해서 보험금액이 설정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중복보험이 되는 것은 아니고 단순 초과보험 그냥 초과보험으로 보는 것이고 중복보험은 적어도 동일한 비보험과 비보험이 돼서두개 이상의 보험이 체결 되었을 때만 중복보험으로 볼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보험금액의 합계가 보험가액을 초과해야 합니다. 여러 보험계약상 보험금액의 합계가 보험가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공동보험 또는 병존보험이 되는 것으로 봅니다. 즉, 문제가 되는 것은 여러 개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때이 보험가액을 합했을 때, 보험금액을 합했을 때 보험가액을 초과하게 되면 이 보험금액을 전부 지급하게 된다면 피보험자는 이익을 보게 되기 때문에 도박보험의 위험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했을 때 이것이 초과보험이 됐을 때만 문제를 삼는다. 중복초과보험을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이러한 중복보험의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복보험 효력의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면 요 해상보험계약은 손해보상계약이기 때문에 보험계약에서 초과보험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중복보험이 허용된다면 보험가액을 초과한 여러 보험자로부터 청구한 보험금의 합계가 보험가액을 초과하게 되어 피해 보험자가 부당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 보험자의 이득 관계와 도덕적 위험을 예방하기 법률과 보험약관에서 중복보험에 대하여 보험가입의 한도 내에서 각 보험자의 보험금액에 비례하여 보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은 전세계 모든 보험회사들이 모두 전산화에 의해서 어, 중복보험이나 중복 초과보험을 걸러내기가 상당히 쉽게 되어 있지만 어, 과거에 수기로 모든 계약을 체결하고또 이런 그 보험계약의 기록을 보존하는 당시에는 특히 해상보험의 경우에는 여러 나라에 걸쳐서 여러 나라의 여러 보험회사에 어 중복초과보험을 들더라도 이를 적발하기가 찾아내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자 이것을 그 법적으로 어 걸러내지 못한다면 결국은 초과보험의 위험이 굉장히 커지고 이것은 어 보험사고를 고의로 어 유도하게 되는 도덕적 위험을 동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 법리적으로는 일단 중복 초과 보험을 금지시키고 있고 초과되는 만큼 어, 우리가 초과 보험을 들었는 만큼 보험료 부담은 높아지지만 실제 어, 보험 사고 발생했을 때 어, 지급할 수 있는 보험금의 한계는 어, 보험 가액의 한도 내로 하고 있기 때문에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이법 이론대로 하면은 어, 결국 중복초과보험에 대해서는 이, 이득은 없고 손해만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어, 기평가보험증권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의 실제 가액에 관계없이 여타 보험증권에 의해 그가 수령한 일체의 금액을 협정보험가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그 보험금액에서 어, 협정 보험 가액만큼을 어, 공제한 금액을 어, 얘기하게 되고요. 미평가 보험 증권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여타 보험 증권에 의해 그가 수령한 일체의 보험금을 보험 가액에서 어, 공제하게 됩니다. 피보험자가 이 법에 의하여 허용된 손해 보상액을 초과하여 수령한 경우, 보험자 상호간의 분담금에 대한 그들의 권리에 비례하여 피보험자는 보험자를 위한 수탁금으로 이러한 금액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피보험자가그 대리인의 사기로 중복보험이 체결된 경우에는 사기로 인한 초과보험과 같이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 다음은 보험자의 환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초과보험된 만큼 비례하여 보험료는 환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 MIA 제82조 제84조 제3항 F5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어, 중복 부호된 보험계약이 각각 다른 시기에 체결되었고 먼저 체결된 보험계약이 전체 위험을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 합니다. 그래서 음, 최초 체결 있는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중복보험을 초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 여기에 대해서는 보험료 환급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요. 중복부모된 보험계약이 각각 다른 시기에 체결되었고 그 보험계약에 의해서 부모된 보험금의 전액이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습니다. 또 피보험자가 중복보험임을 알면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습니다. 중복보험을 알고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악의로 중복보험을 들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위험담 책임은 결국 피보험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보상 책임의 배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칙은 중복보험의 경우 각 보험자는 자기의 계약상의 보상 책임이 있는 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자기와 다른 보험자 간에 비례하여 손실보상 책임을 분담하게 됩니다. 보험자가 자기의 분담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험자는 다른 보험자를 상대로 분담금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분담보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보증인과 동일한 구상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어, 비례하여 자기와 보험을 인수했는 어, 보험금액에 비례해서 어, 보험자 간의 손실보상 책임을 분담하게 되고 어, 실수로 어, 분담금을 초과하여 지급했을 때는 어, 다른 보험자를 통해서 자기가 초과 분, 어, 분담한 부분에 대해서 어, 이를 구상청구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각각의 보험계약에서 동일한 소원에 대한 보상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보험자 간의 분담청구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동일한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동일한 비보험액을 중복 보험으로 체결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분담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담수 손해 즉 Freshwater d a m a g e 에 대하여 1982년 ICC A에서는 보상 책임이 있지만 1982년 ICC C에서는 보상 책임이 없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보험의 목적 동일한 피보험이기에 대하여 중복 보험에 부부하더라도 담수손이 발생한 경우에 이들 두 보험계약 사이에는 초과보험으로 인한 보험금, 감담 청구권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보험의 목적과 비보험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어, A라는 보험은 ICCA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했고 어, B라는 조건은 ICCC라는 보험 조건으로 보상, 어, 보험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 만약에 사고 어떤 피보험 위험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때, 어, 이러한 그 손해가 담수 손해로 인해서 발생되었을 때는 ICCA에서는 보상이 되고 ICCC에서는 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두 보험 사이에서는 어, 중복 초과 보험, 즉, 히 중복 보험이지만 초과 보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보험금 분담 청구권과 같은 어, 중복초과보험의 어, 법적 어, 효력은 발생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 다음은 보험금을 지급하고 중복보험을 근거로 금담 청구권을 행사하려는 보험자는 다른 보험자를 상대로 피 보험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이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특정한 워런티가 포함되어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러한 워런티 위반이 있었던 경우에 그런 워런티를 포함하지 않은 보험자가 워런티를 포함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의 산대로 분담청구를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즉, 워런티 조건을 위반했을 때는 보험금 지급의 무가 없는데요. 자, A라는 보험에서는 워런티 위반이 어, 포함되어 있지 않고 B라는 조건에서는 워런티 조건이 있을 경우에는 어, 워런티에 해당되는 보험사와 발생했을 때 A보험사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고 B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A가 B를 대상으로 보험금을 분담하자 하는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그래서 A보험사에서 보험금액의 범위 안에서 전액을 보상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책임 분담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자는 자기의 계약에 의해서 보상할 책임이 있는 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비례하여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어, 보상 책임이 있는 금액이라는 표현이 첫째, 손해당 보험자의 최대 보상 책임액인지 두 번째, 특정 손해에 대한 보험자의 독립 보상 책임액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 최대 보상 책임액으로 해석할 경우에는 분담액은 각각의 보험금액에 비례하여 계산을 하게 되고, 어, 독립보상책임액으로 해석할, 기, 해석할 경우에는 각 보험자가 유일한 보험자인 것으로 간주하여 실제 손해에 대하여 상, 산정된 각 보험자의 보상책임액에 비례하여 이를 산정하게 됩니다. 어, 4분의 3 충돌 손해배상책임약과에 의한 보상청구의 경우에 어, 독립보상책임을 기준으로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어, 독립보상책임 방식을 취할 경우 어떤 형태의 보험에도 적용이 가능하고 소손의 공제액의 정상과 같은 복잡한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평가보험으로 체결된 절가보험의 경우에 적용하는 책임분담 방법으로는 공동책임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어, 이 방법을 취하게 되면 각각의 보험증권에 공통되는 금액, 즉 가액이 낮은 협정보험가액을 기초로 계산된 청구금액을 보험자 간에 균등하게 분담하고 가액이 높은 협정보험가액에 귀속되는 클레임의 초과금액을 높은 가액의 보험증권의 보험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중복으로 부과되거나 각각의 보험증권에 공통되는 것은 오직 낮은 협정보험가액에 달하는 금액이며, 그와 같은 금액이 1906년 MIA에 따른 책임분담을 적용대상 된다는 이러한 원칙에 기초한 것입니다. 이런 원칙도 결국 MIA의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공룡 책임 방법이 적용 예를 보시면 요 A와 B 보험자가 동일한 B보험과 보험의 목적에 대해서 어, 중복 초과 보험을 들었다고 봤을 때, 어, 보험 가액을 1억, 어, 100만 달러, 또 B 보험에서는 120만 달러를 보험 가입으로, 보험을 가입을 했고요. 어, 보험 금액은 A가 100만, 100만 달러, 또 B가 120만 달러, 어, 이 보험, 전, 전부 보험을 든 것이죠. 어, 손해율은 40대 40, 40%로 봤을 때,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총 보험금의 경우에는 48만 불이 보상이 되어야 합니다. 120만 120만 불의 40%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48만 불이 지급이 되어야 하는데 중복되는 부분은 100만 불만큼 보험 가액이 들었는 것이 이제 중복 보험이 되고. 어, 여기 중 100만불에 해당되는 것이 40%는 40만불 정도가 보험금으로 지급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40만불이 중복보험에서 어, 공통보험금이 되는 것이고요. B보험자의 경우에는 여기서 초과되는 부분인 만큼 어, 8만불에 해당되는 만큼 어, B보험자가 추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A보험자의 경우에는 20만불, B보험자는 28만불을 부담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 타 보험 약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중복 보험의 보상 책임 분담 원칙인 1906년 MIA 제 80조는 보험 증권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을 하게 됩니다. 어, 중복 보험에 대한 보험 증권의 규정이 타 보험 약관 즉 Other Insurance Clause이며 보험 증권은 피보험자가 손해발생으로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타보험과 관련한 손해보상을 규정한 타보험약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약관의 목적은 이중적인 보험금의 지급을 방지하는 것인데요. 아, 타보험약관이 없는 경우 피보험자는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여러 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각 보험증권에 의해 손해보상을 받게 되면 손해보상원칙을 위반하고 부당이득을 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 타보험 약관의 유형으로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비례 분담 약관과 초과액 타보험 약관, 타보험 지급 약관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비례 분담 약관, 프로라타 클로즈는 소음에 대한 보상 책임을 각 보험자의 보험 금액에 따라 비례 분담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 초과액 타보험 약관은 excess ad insurance close라고 하는데, 일체의 타보험에서 보상하는 소원의 초과부분에만 보상하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약관입니다. 또 타보험금지약관은 동일한 종류의 타보험, 모든 타보험을 금지하는 약관인데 이 경우 다른 보험계약의 체계를 모런티 위반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어, 1982년 신해상적하보험증권 본분약관에 초과액 타보험약관이 보험의 목적을멸실훼손이 발생한 경우 그 재산이 화재보험이나 다른 보험계약에 부보된경우 그러한 멸실훼손을 보상하지는 않지만 화재보험이나 기타 보험증권에서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 동일한 피보험이익에 대하여 화재보험이나 기타 다른 보험자와 체결한 해상보험계약과 중복보험의 경우에 제1순위로 보상 책임을 지는 것을 면하기 위하여 삽입된 약관이라고 어, 해석이 됩니다. 어, 이 약관을 보면요 1982년 신해상적합보험 유마린카고팔러시의 증권본문의 모두에 삽입된 조항인데요. 어, 피보험 재산의 멸실훼손이 발생한 때그 피보험 재산이 화재보험증권 또는 기타 보험증권에 의하여 부보된 경우 또는 이 보험증권이 없었다면 화재보험증권 또는 기타 보험증권에 의하여 부보되었을 경우에는 이 보험은 그러한 피보험 재산의 일체의 멸실회선을 담보하지 아니하단이 보험이 부보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화재보험증권 또는 기타 보험증권에서 지급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않니함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까지 중복 초과보험, 즉 중복 보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결국은 중복 보험에서 초과보험, 중복 초과 보험이 문제가 된다는 것은 여러 개 보험회사에 어, 분산해서 보험계약을 중복해서 들어놓고 어, 보험 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게 되면 결국은 초과보험을 가입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어, 고의로 보험사고를 낼수 있는 이런한모럴해저드의 위험에 빠지기 쉽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결국은 사행보험 도박보험에 해당될 수밖에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어, 보험에 대해서는 어, 원칙적으로 어, 금지 한다고 보고요. 어, 선의로 어, 중복 초과보험이 되었을 경우에는 비례분담 원칙에 의해서 어, 각 보험자가 자기가 인수했는 보험 금액의 금액의 어, 그 비례 비율에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그 지급 방식은 어, 해석의 원칙에 따라서 단순 비례 원칙으로 할지 아니면은 어, 중 이제 중복된 보험 가의 금액의 범위 안에서는 어, 분담을 하고 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초과 보험을 그 인수해 있는 보험사에서 부담하는 형식으로 해석을 하느냐 이것은 약관에 따라서. 각각 달라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오늘 공부했던 내용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1906년 MIA상 손해보상액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잘못된 것은로 했을 때 보험금은 보험증권의 규정에 관계없이 해상보험의 각 손해별로 형태 규정된 1906년 MIA의 보험금 결정기준과 보상 한도에 따라 전산되어야 한다이협정보험가입이나법정가입 보험가입보다 적은 금액으로 보험에 가입한 경우 피 보험자는 나머지 잔액인 무보험 금액에 대하여 자가 보험자로 간주된다피 보험자가 중복 보험에 의해 추가 보험으로 가입한 경우 각 보험자는 계약상 자기에게 보상 책임이 있는 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보험 손해를 분담하는 바 있다. 네번째, 피해 보험자가 보험증권상의 손해에 관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한도는 미평가보험증권인 경우 어, 보험가액이 전부이고 기평가보험증권인 경우 협정보험가액 전부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잘못된 것을 찾아서 어, 리마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 이것도 여러분들이 앞에 공부했네요. 이것은 이제 오늘 수업뿐만 아니고 앞에 수업을 전체적으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어, 복습을 해 보시고 어, 이런 문제를 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어, 이상으로 제 10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